형제여 왜 그런 사악한 무기를 들었나 어이 어이 안놓친다고 소방차는 빨간불에도 멈추지 않는다고 당신이 빨간불이니까 요 what the 아, 나 하나만 물어봅시다. 엘덴 링 PVP 보면서 아, 그래도 나도 엘덴 링 언젠가 PVP 좀 열심히 해보고 싶은데 미리 몸을 풀어볼까 해서 PVP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불투 있죠? 제가 만약 불투를 하게 되면은 그 스탯은 똑같아지, 비슷해져요? 제 레벨이 너무 높으니까 그거를 좀 알고 싶은데 아, 밸런싱 해줘요? 그래도? 다행이네. 아, 손뗀 지가 한몇년 지났지 않았나? 오래된 월광으로 3킬 하게? 그러면은 난 강제적으로 오래된 월광을 써야 되잖아. 그리고 저런, 저런 걸 로 내가 킬을 따야 돼. 좀 그렇다야. 너무한 거 아니야? 아, 이거 선입력 짜증납니다. 진짜로. 나대 응, 안 돼. 나대 안, 응, 안, 안 돼. 아, 너무 어려워. 이거.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, 이거? 오, 아, 겁다. 안해 안해 오래돼 월가 안할래 아 이거 어려워 이거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오른손 방패 왼손 무게 들기? 이렇게? <웃음> 이게 뭐야 별거지같은 뭐야 이거 뭐 어떻게 싸우는가 나보고 이건 처음이라서 아. 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아니 내가 내가 모르는 거를 나한테 시켜야겠어아 이거 어떻게 어우 이게 발차기 키를 눌러야 되잖아요 저 방패를 쓰려면 제대로 쓰려면 내가 발차기를 많이 안 하니까 이게 나가야 되는데 이게 잘안 나갑니다 이게 하네, 이제 오 근본맵이네. 근본맵 좋지 여기 솔 유도체, 유도솔 결정체로 1킬 하기. 저것도 힘든데, 어 무서워라. 아, 머 네, 이래서 머대검을 쓰기가 참 위험해. 이머 쓰면 쓸수록. 우! 와, 거리 거리 엄청 잘머머 이거 어렵네 이게. 오, 다행이다. 머머머머머머머머 예, 아이고 아이고 실수했다 아 끝났네 다음은 뭐 쓰지? 확실히 좀 제대로 하려고 하니까 힘드네 머리에 빠질 것 같아 이거 하면은 그래서 제가 아마 PVP를 이제 더이상 제대로 하지 않아 그만두지 않았나 참 어려가지고 거리 제한이라든가 그런게 있다보니까 형제여 왜 그런 사악한 무기를 들었나 형제여 심연에 빠졌나 형제여 왜 그런 무기를 들었는가 오움직임다움직임다 요즘 PVP 수준이 엄청 높아 올라갔구나 다들 저렇게 싸우는구나 아, 이거 때려도 되는 거지? 때려도 되는 거지, 이거? 내가 괜히 때렸나? 오 와, 스텝 밟는 거 봐. 패드로는 힘들어가지고 저 패드로는 사실상 힘들거든요. 저 뒤로 스텝 밟아서 막뭐 하는 거. 오, 교우이었네 아, 이것도 문제네, 이거. 어렵네. 아, 어. 아니, 미션이 죄다. 제가 잘안 쓰는 거를 시켜가지고. 오, 아니야. 희망 있어. 희망 있어. 제발 맞아주세요, 그냥. <웃음> 제발 맞아주세요 그냥 <웃음> 그 맞아줘 <웃음> 아 감사합니다 됐다 됐다 <웃음> 이거 성공한거다? <웃음> 아 좋았어 좋았어 어이 위험해라 거리조절 그냥 그냥 안하고 내질렀네 우와 저게 무슨 검이에요? 저 고트하르트였나 저게? 아 저게 끝나는게 아니었구나 뭐야 뭔 검이지 저건? 아 <웃음> 서가꾼 들어왔어 음. 뭐지? 아... 어우 무서워 타깃실드 저거 아 저거 어떻게 해야되지? <웃음> 아이고 아 실수했다 이거 이러면 안되는거였는데 위험해 아주 위험해 아 왜? 내가 선타친 거 아니었어? 내가 선타친 거 아니었어? 아 이거 참아 <웃음> 아, 어렵네 역시 창 제대로 쓰시는 분은 정말 부럽네요 예전에 봤던 기억을 좀 되새기면서 따라해봤는데 잘 안되네요 <웃음> 아 그렇지 그렇지 이런 거지 아이고 당했어당해 불었어. 장대를 쓸걸 그랬나 장대를 쓸걸 그랬어 괜히 개 깨우려가지고 이거 써가지고 아 역시 장대만 한게 없긴 한가 어 <웃음> 위험했다 언제 바꾼지 몰랐는데 안가아 <웃음> 뭐야 이거 왜 맞아 아니 이거 왜 맞아 왜냐 회피할 걸 그랬나? 치열하다 진짜 아 뭐야 뭐야 뭐야 아 힘들어 이게 장태가 너무 사기긴 하다 엘드닝이요 아니요 아직 안샀어요 1월달에 살려고 지금은 앞으로 살 게임 지금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아이고 아 아파 제가 예전에 당했던 스법이거든요. 아무래도 죽으면 죽을수록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맞아 보니까 알겠더라고 이거는. 어, 치열하겠는데? 어, 이거 아, 이거 안 되는구나. 잘 모르겠네. 아니면 내가 약한 건가? 어떻게 공격해야 될지 모르겠다. 어, 이게 아닌가? 콤보를 잘 몰라. 모르겠어. 이게 아닌가? 아! 아, <웃음> 아 이거 버텼으면 몰랐는데. 진짜 아쉽다. 아, 이걸 내가 당하네. 아, 그거를 쓰겠다. 아이고. 대박, 실라했어아 저거 설구경 한번 될것 같은데. <웃음> 저거구다 <같구나. 웃음> 이게 창이 번지용이라서 일반적으로 쓰는 것 자체가 좀 힘들거든요. 어? 뭐야? 왜안 맞아?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 있습니다. 이번에 맞았네 아 이분 완전 지금 <웃음> 약이 올라가지고 어떻게 어? 아 끝난데? <웃음> 승패로 포인트 도박 어떠십니까? 난 사람 가지고 도박하지 않습니다 휴, 정말 숨 막히는 거야 오 뭐야 이거 카운터인가? 카운터 맞은 건가 지금? 되게 아픈데? 어 뭐야? 어 이거 이정도는 맞았는데 사실? 거리가 안 좋았나? 오늘이요? 예 네. 아까 구르기 안 맞은 거는 핑이 좋은 거예요 안타깝게도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아요? 그렇지 이건 맞지. <웃음> 아니 저 무기는 상당히 진짜 껄끄럽다 진짜 저거는 잘못 맞으면 저 훑가요 저거는. 요주의 무기, 무기 중에 하나라서 저게 <웃음> 결국 페리를 드는데 저거 온돈 단검이지. <웃음> 이봐! 조리믿겨친거저 원던담검이지? 너이 자식 <웃음> 예전 호족수가 그립네요 오늘따라 그분은 저 행동패턴 하나부터 이까지다 합니다 나처럼 무기를 다 가지고 다녀가지고 내가 이런 무기를 쓰면은 카운터 무기를 무조건 꺼내요 그런 분이 한분 있으셨어요 진짜 상대하기 엄청 피곤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만큼 더 재밌기도 했었으니까 예전에 아! 놈나지 막 <웃음> 깨줘 <맞게 해줘. 웃음> 뭐야 이거 아이고 와... 너무 아파요 너무 눈치 싸움인데 이거? 흑기사... 도끼요? 흑기사 도끼는 잘 못쓰는데 이거 말씀하신 거죠? I like it, <웃음> 아 이거 아는 사람은 안 당하는데 모르면은 맞는 그 무기 자 이걸로 한번 아뭐 솔직히 이거는 다들 내 방에 있는 사람들 다알것 같긴 한데 한번 이게 어떻게 나오시나 한번 궁금해가지고 아, 나 이거 안 맞을 줄 알았는데? 응, 안 돼, 안 돼! <웃음> 응, 안 돼, 안 돼! <웃음> 소울 시리즈 중에 제일 무식한 무기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면은 진짜 무식한 무기긴 해요. 보면 은 레도헤머요, 에이 스모우 망치도 있는데. 아무튼 저 쌍대검은 어떻게 공략하냐면은 그냥 참기 쓰고 달려면 돼요. 웬만하면은 쌍대검이 져요. 참기 때문에. 아우 무섭다. 저 도끼도 당하면 끝나는데. 진짜. 근데 저 도끼도 패닝이 되던가? 아안 돼요? 될것 같으면서도. 다하기 진짜 무섭다. 저 도끼도 엄청 아픈데. 으으아 아, 더럽게 아프네 진짜. 아, 너무 아파. 와, 이게 뭔 데미지야, 진짜. 웨이, 웨이. 나 카리스마 있어. 이게 몬목이야? 보이지 않는. 아, 보이지 않는 거. 아, 그 검이구나. 거리 가늠하기가 힘들어 이거는. 오 예. 아우. 아씨, 완전 이제 서로 한대 맞으면 끝이야 이게. 이제 이거 잡깨도못 쓰겠네 이거. 오오 <웃음> 다들 잘하네 좀 실력 좀 죽여봐요. <웃음> 저분 버프 건다. 저분 버프 건다. 되게 잘 도망가시네. 어이 어이 안 놓친다고. <웃음> <웃음> 소방차는 빨간불에도 멈추지 않는다고. 당신이 빨간불이니까. <웃음> 아 창들아 되나? 제가 이래서 인첸트 되는 거 있죠. 되는 건안 써. 인첸트 이미 돼 있는 걸 쓰지 나는. 아니 끝났네. <웃음> 저 어때요? pvp 은퇴한거 치고는 나름 그래도 좀 봐줄만 하지 않나요? 이 정도면은? <웃음> 이 정도면 좀 봐줄만 하지 않아? 음, 엘드닝 엘드닝 출시했을때도 좀좀 어, 괜찮을라나? 사람들 지금 와 어떻게든 몇판 시키려고 아 싫어 안해 <웃음> 뭐하는 짓거리야 지금